왔다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인천중구 용유대로에 있는 얼왕리해수욕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쭉 들어갑니다 차를 끌고 여기 약간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접어들때 이려다가는 잘못하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로 직전한는줄 알았네 <웃음> 오른쪽으로 쭉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 알티 본거 있죠? 수많은 그 식당들. 자, 오른쪽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잠시 주차를 해서, 끝에서 끝까지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있나. 이거 다 아는 거죠. 아 왼, 오른쪽으로 돌아서 있는 저 왼쪽에 큰 숙박시설도 보이죠. 여기에, 당간이 낚싯배, 고깃잡이 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갈매기가, 나를 방기해서온건 아니고, 원래 안되시던것 같아요. 아, 일단은 간약이가 앉아있는 거 쳐다봤습니다. 저간약이 나를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나한테 달다뜨렸습니다뭐 타로요? 먹을 거달라 나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옆 사람 때문에 나도 당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돌면은 이렇게, 얼방미 <목소리> 해수욕장 오른쪽 옷소리 지방시설이 돼서 그 옆으로 숲이 쭉 있고요. 이렇게 큰 바이들도 멋있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에 나가서 놀고도 있고요. 저오쪽 소나무 보이죠? 소나무 쉴때 올라가셔서 씻을 수도 있고, 잠깐 휴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아직 전이에요. 그런데 달매기와 미리 찾은 많은 해수욕 사람들이 이렇게 얼방리 해수욕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다가 멋지 여기 얼방리 해수욕장에 이 해변 모래사장은 한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m. 개나 커죠. 그리고 이 물이 빠져나갔을때 이 물하고 이 해변에 모래사장, 백사장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거예요 200m면 엄청나죠 엄청난 길이에 거기에 그러니깐 빛파라솔 같은거 이런거 쫙 많아 놓고 여름에 수영을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선탠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왔다갔다 해도 물이 막습니다 저희 이건. 역시 가봤는데 이번에 또가봤습니다마이 예, 아주 좋아요 을방리해수욕장 예, 1986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수되고 올라갔죠 예, 을방리 굉장히 비싸졌어요 값을 예, 치고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대자하는 그런 이소에 예, 아주 지맹도 높은 수욕장중에하나입니 여기 특히 이 숙박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뒤편에 있는 큰 건물들 다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지금도 크게 짓는 데도 있고요. 기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미 갖춰져 있던 숙박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아봤는데 오토캠핑장 뭐 이런 거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제가 찾지 못했어요 다른 데서는 대부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예 없이 저렇게 숙박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아저 갈매기 어느 분이 이제 갈매기에 뭔가를 드림 저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도 달라진다 야 이놈아 뭐좀 먹을 거달라 이러는데 저는 가진 게 없어 그 준비를 하지 못했어 미리 생각 못 했는데 갈매기들이 저를 갖다가 막 쪼으려고 했는데 잠깐 섬찍했어 막 달려 덜져지 이렇게 제 앞으로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피했습니다 요즘 겁나는 게 많잖아요 <웃음> 이렇게 해서 이 얼방리해수욕장 이 오른 템만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훨씬 가버렸네 아, 저 조개구이 집이 쫙 있는데 언제 가보나? <웃음> 이 알방리 해수욕장에 백리 중에 백리 하나는 이 해수욕장 오른쪽 끝에서 쫙 왼쪽 끝까지 뭐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조개구이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 하나 그냥 카메라에 몇 분, 몇 찍어봤습니다만은 여기. 수십 군데도 정확히 몇군데지 모르겠어 하여튼 끝까지 있어요 가게가 꺼내지질 않고 계속 이렇게 이 많은 조개구이집이 있는지 첨 봤네 첨 봤네 다시 우리 해수욕장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해수욕을 해야죠 예, 조개구이 이야기하러 온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계삼도 아니었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심합니다 어린이들이 수영하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어,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어, 안전장치를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이는요 지금 얼왕리 해수욕장의 중간 지점 정도 지금 와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간이 있죠. 또 아, 미리 개장이 칠일 일을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아마추어 분들은 작은 공사자이시죠이 지역에서 와서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손님 맞이용 미리 미리 단장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백사장이 좀 깨끗한 편입니다. 어디보다. 말씀 안하겠어요? 하여튼 깨끗해요. 굉장히 모래사장이 깨끗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백사장 길이 200m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저 물에서 바깥에, 바깥에까지 인도 정도 있는 것까지요 엄청나게 길죠주듯이 물론 길이가 긴 거나 700m면 뭐 길이는 아닌데, 이 백사장이 길다. 이 폭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습다이 중앙 부분입니다 오른쪽 돌고 중앙 부분 그리고 저 나중에는 왼쪽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이방온거뭐이방원거 이방이 아니고 얼방이구나 얼방미에 <웃음> 왔으니까 이왕 얼방미에 왔으니까 다 보고 가야죠 뭐 중간에 보다가 잘라버리면은 뭐 하다가 뭐하 그 기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도 좀 길어지네요. 어, 이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끝까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다이었습니다 영상을 좀더 짧게 있으면 짧게 그래서 다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휙 빠르게 돌리고 여기는 이 바로 중앙에서 왼편으로 있는 배수욕장에 네, 왼편인데 속미 아주 우거집니다 한 수십 년된 오래된 소나무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택 다리 막 같은 그런 텐트 있죠? 그걸로 치시고, 여러 수십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돈을 조금 내야 아마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멋있습니다. 지금 갈매기와 함께 바다에서 이노는 저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그림입니다. 서해 바다의 별미 중의 별미는 해가 지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낙조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해가 뜨는 시간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낙조는 이 카메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월광미 해수욕장에 하루나 이틀 정도 계신다면은 그런 낙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용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수영 대여해 준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찍어 나봤습니다 샤워시설도 잘되 있는 데입니다 오늘 인천 중구용류테로에 있는 얼광리 해수욕장을 저 완사와 함께 와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